아니,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작은 알겠네. 그렇지, 그렇지. 중요한 말이 너가 지금 딱 했어. 그렇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그렇지, 고유한데, 도 막, 잘. 그러면... 알겠 그렇지. 성질을 나타내는 것 중에는 가장 크기가 어떻다?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 중에서는 크기가 가장 어떻다? 크기가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어, 성질을 나타내는, 어, 작은? 아유, 뭐지. <웃음>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알갱이? 어떤 알갱이? 그렇지. 어, 가장 작은 알갱이. 잘했어요. 운동이 된거 응 안가고있냐고난 진짜 대단하다. 잘했어.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요. 넵. 어... 얘는... 기억이 난관이네 기억이 난간이네. 분자 배열은 액체가 제일... 아니 기체가 제일 자유, 자유롭잖아요. 그렇지. 기체가 제일... 아까 여기 리을에서 제가 액체보다 더확성수가빠르다 있으니까. 얘도 맞아요. 얘도 맞아서 답이 기억이면3번 그렇지. 이거 기억 정확히 알겠어? 배열이 자유로우면? 그러니까 분자 배열 자유로우면 기체가 더 액체보다 분자 배열이 자연스운 자유로운, 아니 자유로운데. 그렇지. 아까 여기서 그 XX의 진공수 수서로 하셨 음~~ 그러니까 네 기억이 이유 그렇지 그러니까 리얼이 없더라도 다음번에는 기억만 문장이 있더라도 맞는 문장으로 표현할수 있어야 돼그 응. 생활 속에서는 뭐 질소, 산소 뭐 이상한 문장 어 있잖아요 어. 질소가 제일 많긴 해도 어. 다른 뭐체들도다 있는데 근데 다 그런 게 만날 텐데 영미가아 어, 순용기가... 맞아요? 어 계속 말해 계속 말해 계속 말해 줘 그러니까 어 아무리 질소가 제일 많아도 어뭐 이산탄도 화 있고 산소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음. 그러면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신현이가안생긴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 진짜 잘했어 진짜 너, 잘 말했어. 맞아요? 어어어. 이 나온 적 없죠. 특이 나온 적 없지. 어... 그럼 여기서 굳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려면, 여기에 뭐, 어떤 단어가 틀린 걸까? 짱 와, 진짜. 짱. 굿, 굿. 와, 진짜 잘한다. 나 지금 오늘 감동 먹었어.